나를 붙잡아 줄 님은 없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는데 어디 있어 나를 데려가 줄 님은 없어 난더 이상 못 참겠어 내게 다가와줘 주 똑같은 거리 같은 달빛 속에서 똑같은 자리 같은 잠에 들겠지 걸더 하고 싶어. 지도 외로워. 빛 속에서 똑같은 자리 같은 잠에 들겠지. 이제는 누군갈 더 하고 싶어 짙은 외로움 거두고 싶어. I d o n So, I don't know, I don't know, I don't know, I 체 님은 어 k 에 o w I don't know, I don't know, I don't know, I c a r t w t o t o w I don't k n o t I don't k n o 동국어.